자 오늘 서른여덟살 스무살만들기 프로젝트 <웃음> 오늘 뭐 40대를 어떻게 좀 아니요. 30대로 만들어 드릴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머리숱이 지금 현재드서는 전체적으로 분포도로 없어 그죠? 숱이 좀 없죠 그래서 요거 숱을 좀 없으니까 약간 위쪽 라인을 정리를 잘 해주는 걸 한번 잘라볼게요 그래서 클리퍼를 사용을 좀들 하면서 이 가위와 어떤 빗을 이용해서 머리 자르는 방법을 좀 한번 봅시다 지금 이쪽 귓바퀴 윗, 요 라인도 숱이 없어서 조금 더 지저분할 수 있어, 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좀잘 깔끔하게 치시고, 이쪽, 앞쪽은 앞으로 좀 빼신 다음에 이 부분을 약간 이렇게 좀 대각선으로 잘라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덮어주시고, 그리고 곱슬까지 약간 있어서 나쁘진 않아. 곱슬이 있어야 머리 자체가 숱이 없어도 조금 가려주는 게 좋아. 보면, 에, 그래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나쁘진 않아요. 이제 숨만 나오면 돼. <웃음> 어, 양쪽 머리를 이런 식으로 잘라 주시고 깔끔하게 댄디하게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이런 이제 이렇게 숱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잘라 주시는 것도 좋죠. 이렇게 이제 예, 가위로만 이렇게 좀 쳐주는 것도 또 이제 미용사로서 조금 더한 번씩 이렇게 해줄 필요는 있으시죠. 연습도 좀 하시고 전체적으로 이쪽 안쪽에 숱이 없어요. 그래서 흰머리가 좀 나있어서, 자, 올해 마흔살, 맞아요? 아니요. 그럼. 3 8니다 어, 아직 마흔살 안 됐네. 그럼 30대 그냥 만들어지겠는데? 20대로. <웃음> 오케이, 오케이. 20대로. 네. 그래서 이렇게 요즘은 많이 좀 이렇게 젊기 때문에, 금만 머리 스타일을 잘 잘라놓으면, 제가 봤을 땐 그냥, 20대 그냥 나오죠. 대각선으로 약간 빼주시고 약간 끝을 이런 식으로 쳐주시고 귓바퀴 위쪽 라인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 약간 페이스라인 이쪽 라인은 얼굴 쪽의 라인은 약간 라인 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쳐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고 곱슬머리가 날라다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캐치하시고 해서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그 숱도 정확하게 좀 괜찮아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위쪽 이쪽 위쪽도 살짝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요번에 보니까 위쪽 위이 아래 치는 거를 좀 이렇게 어떻게 위가 되고 어떻게 아래쪽이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그걸 알려드릴게요. 위에는 이렇게 들었을 때 이쪽 그 밑에 머리랑 위에 머리랑 같이 맨 위쪽으로 올렸을 때요 부분을 위라고 하시면 그 다음 내렸을 때 밑에 중간쪽에 이쪽 아래를 아래라고 하거든요. 제가. 그러면 요걸 자르게 되면 위에랑 아래랑 같이 가이드라인이 잡혀서 잘려요. 그래서 짧은 쪽을 자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위, 위, 중간, 아래. 그러면 가이드라인, 긴 쪽이 잘려요. 짧은 거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위와 위와 아래로 위와 아래로 이렇게 해서 꼭대기 머리 자르고 바로 밑에 부분 잘라주고 그래서 그걸 갖다 위아래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리듬감 있게 해달라고 해서 내가 좀 편하게 위아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위아래라는 거는 좀 약간 부담 안 가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옆에 라인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시죠 그리고 이제 옆에 뒤쪽 라인을 잘라드리면 자, 위쪽도 마찬가지 숱이 이쪽 위로 쪽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뭉쳐 있어도 전체적으로 이쪽이 더 없어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여기를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에 한번 잘라 주시고, 밑에 한번 잘라 주시고, 바로 밑에를 잘라 주시면 돼요. 위에 잘라 주시고, 밑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잘라 주셔도 그 가위 자국이나 그런 건 절대 없죠 요즘에 제가 가위 자국 없애는 법을 계속 올리는 이유가 어 이제 블랙형 제 입장에서는 좀 이제 가위로 머리를 자르는 걸좀잘 잘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초보 미용사들한테 조금 더 희망적으로 가위질을 잘 하게 되면 우리 손님들이 이렇게 좀 머리가 좀 잘못 들어와도 다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클리퍼로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번 주는 제가 가위로만 자르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다음주는 정말 클리퍼로만 사용하는 그 머리 커트하는 기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가위로만 자르는거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세심하게 잘라주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러니까 손에 힘을 많이 빼주시고 자르시는거 연습 많이 하시면 분명히 금방 늘죠. 그리고 바로 위쪽도 한번 쳐주시고, 위에 한번 쳐주시고, 중간 한번 쳐주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라인만 좀 정리해 주시면 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 싶으시면 다시 뒤쪽에 이 부분도 요 탑부분 요기 위쪽에 있는 요 뒤통수 위쪽에 있는 부분들을 너무 머리가 길면 날아다니니까 숱이 없기 때문에 약간 위쪽도 마찬가지 위에 쳐주시고 밑에 쳐주시고 이거를 좀 살살 이렇게 올라가면서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90도까지 다 이렇게 45도 밑에 45도로 가다가 이렇게 해서 90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밑에 머리가 이렇게 빗에 밑에 머리가 90도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가위 자국이 전혀 안 나면서 가위로만 정확하게 자를 수 있는 기법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 자르는 자세가 이쪽에 이제 팔을 뻗고 제가 자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저한테는 이게 100%의 실력을 바,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도 좀잘 보시고 한번씩 이렇게 연습을 통해서 잘할수 있도록 해보세요. 네. 자 이렇게 잘라주시고 요 라인도 한번 이렇게 이거 힘 빼고 모든 거힘 빼고 잘라주셔야 손님은 잘 몰라요. 그런 부분들이 내가 머리를 자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그죠 어때요 몰라요, 몰라요? 네, 네. 내 자르는 거잘 모르겠지 네. 그래 이게 내가 힘을 빼서 그래 <웃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하시면 이렇게 가위로만 잘랐다는 게 믿기지 않도록 이게 좀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나오죠 그래서 숱 양에 따라서 그 부분을 한번더 그쪽이 좀 거뭇, 거뭇거뭇하면 그 부분을 한번더 정리를 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행히 수은 없지만 곱슬머리라는 점 아주 좋습니다. 바쁘진 않아요 그죠? 요리하는 것 같아? 어? 칭찬하는거야 요리 같지, 요리. 응. 보통, 일단 머리 자체가, 우리가 머리를 자를 때, 그 머리 자르는 걸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자르는 걸 보시면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떤 머리가 나올지, 미리 한번, 영상을 한번 살짝 보시고, 다시 처음부터 내가 제가 자르는 그 모습을 그 보면서 그 전에 나왔던 머리 있죠? 마지막에 나올 머리 그 머리를 신경 한번더 써주시면 훨씬 더 좋은 공부가 되죠. 나올 머리를 이해하고 넘어가면 공부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부분이 숱이 없어요. 이 앞쪽에 그래서 이 부분 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만약에 계속 잘라주면 이 부분이 숱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요 나중에 처리하기가 미용사들이 그 스타일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정확하게 좀 생각을 한 상태에서 잘라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쪽 라인은 좀 많이 안 잘라 드리고 앞쪽 라인을 조금 건드려서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어 볼게요 이쪽 라인도 들어서 자르는데 숱은 절대 치지 않습니다. 숱이 없기 때문에 숱을 치지 말고 끝을 날려줄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더좀 네, 깔끔하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숱 되게 없다. <웃음> 내기봐 아니요 <웃음> 그래서 이렇게 자 오늘 38살 38살 스무살 만들기 프로젝트 <웃음> 맞아? 예쁘잘나오데 <웃음> 어, 깔끔하지?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절대적으로 위에 머리는 안 건들면서 조금씩 정리만 하면서 앞머리 라인만 조금만 더 자르면 아무래도 좀 부드럽게 해. 같이 이어서 나온 거지. 이쪽 라인도 정리하지 말고 이렇게 난 자를 수 없으니까 정리를 하고 이렇게 좀 잘라주면. 이쪽에 마찬가지, 이쪽 그 라인 마찬가지. 이 앞쪽에 이런 푸시시한 머리를 끝 쪽을 이렇게. 여기랑 여기랑 요 층하고 요 층하고 얼추 맞아야 이런 숱이 꽉 차면서 스타일이 나오는 거지 짧은 거 훨씬 낫지 가볍다 그렇게 내려도 될거 같고 그지 응. 어려 보이는데? 22살? 아니야? 네. <웃음>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면 될거같아 완전 짧게 하고 싶은데 너무 짧으면 건... 그치 네. 나이도 있으니까 좀 어렵지 그렇게 하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요 위쪽에 여기가 많이 뜨잖아. 네. 어,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 여기서 잠깐 이렇게 정리해서 층을 내서 가해질로 이렇게 쳐주고. 이렇게. 그러면 아까 사진대로 여기 좀 갈라졌던 부분도 많이 가려졌지 깔끔하게, 그렇지? 도 많아 보여. 그리고. 머리 감고 나면 훨씬 더 가벼움을 느끼지 머리가. 무겁고. 어떠십니까? 대만족입니다 아, 그래. 네. 완벽하죠? 어. 일단,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위로 잘랐지만, 이렇게, 이런, 잔털은 제거 해줘야지. 이거는 자신 없더라. 어? <웃음> 잔털 제거할 때, 이 클리퍼를 안 되면, 아, 자신이 없어. 미안하다. 아니 아니요, 아니요. 살찝을까봐 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 이걸로 하고 좋은 거 있잖아. 형아들 깎아해서제 맘에 드는 게그레나르 쪽. 곱슬이니까 이게 자르면 답이 없어. 그러니까. 일단 치워지고. 맞아. 아. 일단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자오래시고자 이렇게. 자, 이렇게 고개 숙여 보세요. 없는거 티나니까 거기 약간 숙여주세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이렇게 좀 하시면 제가 봤을때 훨씬 더좀 예, 가려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깔끔하게 나오죠 전체 앞쪽하고 이쪽 옆쪽에 수이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위에는 이런 식으로 좀 가려주시면 좀 훨씬 더 깔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무리 한번 짤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보 미용사 화이팅! 세팅도 되게 중요해 음. 세팅을 어떻게 손님들 머리를 보통 이렇게 푸이 없어서 돌아다닐 때 세팅을 어떻게 하냐라 따라서 그 머리에 양도 틀려지고 그지? 모양도 음. 음, 틀려지고 젖었을 때 말랐을 때다 틀리거든? 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말린 상태에서 머리에 왁스를 발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무스를 발라든가? <웃음> 이런 식으로 아까. 이러서 그러면 훨씬 더 아주 컨셉같이 이쁘지 이렇게 하고 어때 좀 훨씬 깔끔하잖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왁스를 걸어줄게 아, 그것도 약간 발리면 니가 아. 해라 그래 아니, 아니. <웃음> 예뻐서 어. 이런식으로 그지 응. 그러면 훨씬 더 그런 어떤 카바성 머리가 되지 이렇게 다른만 타지 말고 어? 응. 살짝 이렇게 내려주고 네, 이렇게 해주면 훨씬 좋고그 다음에 이제 이런 빗으로 이렇게 좀 내려가지고 오. 숱이 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좀 아지런하게 이렇게, 한 번. 한번 이렇게 해주면 아, 왁스 되게 안 쓰시구나요 어, 왁스는 너무 많이 바르면 안돼 음, 물에 뭐 그렇게 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좀 스타일이 나왔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좀 나오고 좀 깔끔하게 숱도 좀꽉찬 것처럼 느낌이 나고 네 지금 뒤에도 마찬가지 이제 위쪽에 이 뒤, 뒤에 요 부분이 수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물로 보면 확실히 수시꽉차 보이듯이 보입니다 이렇게 좀, 그래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 예 한번 가위로 잘라봤습니다 네, 깔끔하시네요 맞죠? 네. 마음에 드십니까? 네. 보험 용사. 화이팅.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어. 블랙요.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웃음> 좋아요. 좋아요. <웃음> 알림 설정 꾸욱